아, 아까 그날칠때있잖아 아, 운인지 아 아, 아, <웃음> 알겠지? 아 뭔지 알겠지? 오케이, 자 시작한다. 응. 엄지를 빼서 여기 여기 끝하고 엄지 끝하고 꼬집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체가안 떨어져. 근데 자꾸 여기 지문 있는 데를 누르려고 하면 헤드가 떨어져. 자 봐봐. 어, 엄지 빼고 어, 걸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뼈 있는데 꼬집을 수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지? 그렇지. 엄지를 조금만 더 뒤로 당겨서 잡아볼게. 어, 더 꼬집을 수 있지. 음. 자 꼬집고 있어 봐. 이거를 항상 유지를 해야 돼. 오케이.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 왜냐면 아빠 통통이 힘이 들어가야 돼 이제. 아빠 통통이 힘이 들어가고 엄마 통통이 꽉 눌리는 거 느껴져 이제. 그리고 아기 통통이도 힘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요세 개가 힘이 들어가야지 중간에 애플펜 있던 데가 딱 자극이 돼. 오케이. 어. 잡아 어. 오케이. 얘 또한 또 마찬가지야. 뼈랑 꼬집는 느낌. 오케이. 굿. 이런 느낌과 뒤로 꼬집는 느낌 가져봐. 이 느낌과 힘이 다를 거야. 그지. 음. 이 힘이 필요해. 자, 오른손이 약간 받쳐지는 느낌 자, 다운스윙을 할 건데 이제 응. 자, 어떻게 할까면얘 이제 애플펜 자, 엄지 꽂이는 느낌, 왼손 꽂이는 느낌 오른손도 꽂이는 느낌 왼손은 이렇게 버티는 느낌이고 오른손은 내리는 느낌 자, 아어 느껴져? 이게 지렛대요 오케이 여기서 팡! 칠 거거든? 그대로 있어봐 그렇지 음 여기서 손이 가면 약해 여기서 이제 백스윙 내가 알려줄 건데, 음. 왼손 이제 꼬집는 느낌이 약해. 지금 꼬집는, 음. 왼손 꼬집고, 오른손도 꼬집어 봐. 자, 그렇지. 여기서, 요런 느낌이야. 이렇게. 아, 이렇게. 그게 공이 터지나? 어. 여기서, 꽝 훨씬 세지. 근데, 니가, 약해. 음. 그 다시, 오른손으로, 그렇지. 빵! 그렇지. 빵! 그렇지. 그렇지? 아 스트레스 풀리네 <웃음> 다시 까. 다지마 다지 다지마 다지마 왼손 야! 잡어 그렇지 야! 잡어 그렇지 야! 그렇지 야! 그렇지 야! 그렇지 야! <웃음> 어. <웃음> 자 그러면 이제 다운스윙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자세 가지를 오늘 기억할 거야 네자첫 번째 백스윙 해봐 자 여기 꼬집으면서 올렸잖아. 응. 자 얘도 꼬집어 볼게. 꼬집으면 알아서 오른쪽 가는 거 보여? 응. 이런 느낌이지? 응. 절대로 보내는 느낌이 아니야. 자 꼬집으면 그렇지. 그렇지. 자요렇게 해야지만 여기 요기 봐봐.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다운 스윙 때 꼬집으면서 여기가 아니 풀리는 게 아니고 꼬집으면서 이렇게 열리는 느낌. 여기 붙이는 느낌. 그렇지. 이게 음, 첫 번째야. 자 네. 여기서 다운스윙하면 여기서 열면서 요렇게. 응. 네. 하나. 하나. 둘은 얘도 꼬집으면서 자 오른손 빼봐. 오른손 빼봐. 둘은 얘는 요렇게 버틸 거고 요렇게 가줄 거고 네. 이렇게 가주는 애를 오른손은 이렇게 내려줄 거고. 어 e s 응. 잠깐 보여줄게. 이거는 보여줘야 돼. 앞에서 봐. 자 여기서 얘 열리는 거 보여줄게 자 여기서 백숭 했지? 여기서 얘꼬집으면서 이렇게 뒤로 꼬집을 거잖아 자 하나 붙었지? 자 하나 응. 그다음에 얘는 위로 응. 얘는 아래로 둘 응. 근데 다리 봐봐 셋 다리랑 셋밀 거야 니네 체중까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둘, 셋은 같이 할 거야 이렇게 다리랑 다시, 하고 다시, 밀 거야 다시, 다시. 그러니까 붙이고 네. 밀고 붙이고 밀고 근데 손가안 가? 안, 가? 어. 안 가지? <웃음> 이거 아니야? 알겠지? 어나 여자 여자 했잖아 에잇 나 여자 여자 했잖아 에잇 투줍었죠? <웃음> 백스윙 하고 하나 그렇지 둘 때리고 발이랑 같이 어 발이랑 같이 자 계속 밀고 있어 봐자 왼손 간 거야 응. 오른손 밀어 응. 그렇지 오른쪽 다리가 도와줘 까치발 들어봐 그렇지 계속 그대로 오른손 계속 밀고 있어 이렇게 헤드가 밀고 있어 자 손이 가면 못 밀어 네. 헤드를 밀려면 손이 뒤에 있어야 돼 그렇지 밀리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네, 느껴져요.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틀어질 거야. 네. 그렇지. 둘. 둘 그렇지. 그다음 체중까지 왼쪽. 아니 몸 말고. 봐봐. 봐봐. 아니야. 괜찮아.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 응. 체중이 오른쪽에 있잖아. 응. 체중이 오른쪽에 있잖아. 거울 봐. 거울. 응. 거울 보자.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 다리. 응. 앞으로 나와. 까치발. 더더더더더 더, 더, 더, 더 많이. 더더 더. 체중. 얘는 피고. 골반 돌나왔다. 체중 딱. 파이버, 파이버, 파이버. 그렇지. 파이어머더 <웃음> 뒤로 빼. 그렇지. 오쥐. 그렇지. 더더 더 앉아. 더 앉아. 어, 헬스를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아 올려. 발 올려. 발 올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앞쪽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웃음> <이> <웃음> 앞에 봐. 앞에 봐. 아, 뭐, 앞에 뭐, 봐, 야, 봐 앞에 봐, 뭐야? 야야, 채 풀어줘, 채 풀어줘. 야 여기 그렇지, <웃음> 둘 그렇지. 이게 골반 털이냐? 아 알겠지? 아채 풀어줘, 채 풀어줘, 채 풀어줘, 아무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둘. 그다음에 네. 오른발 피면서 됐다. 어, 아, <웃음> 운동했어. 안녕히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웃음> 백스윙. 슈. 응. 슈. 응. 다리. 아까 헬스. 헬스, 헬스 해, 헬스 해, 하란 말이야. 그렇지. 체중, 아, 밀어야지. 체 밀고 있어. 아니, 아니. 손을, 오른손을 밀고 있어. 오른손을 밀고 있어. 그 다음, 체중 옮겨. 다리로 밀어. 쭉. 어, 나쁘지 않았어. 다시. 하나. 나. 그렇지. 붙여. 둘. 그렇지. 쳐. 뻥. 했을 때, 골반 돌려봐. 골반 돌려봐. 그렇지. 더 돌려. 더 돌려. 체중. 그렇지. 더 돌려. 그 다음, 체중 왼쪽으로 갈 거야. 시작. 그렇지. 요런 느낌. 아 음. 이렇게 갔다 그렇지 근데 너는 요걸 자체를 움직여 자꾸 네. 이걸 움직이니까 어려운 거야 알겠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어 그렇게 갔다가 걔를 밀어 그렇지 이렇게 갔다 어쭉 그렇지 그렇지 응둘 그렇지 쭉쭉어 쭉. 나쁘지 않아 조금했네 애기, 애기만큼 애기만큼했네 애기만큼이라고요? 어 애기만큼했네 자 봐봐 여기이거를둘 거야 자 하나 여기서 붙였지 하나 둘 쳤지 셋 오는 거 보여? 응. 왼쪽까지? 나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땐안 왔지? 요렇게 근데 으이씨. 너는 이렇게 갔다니까 여기서 아 이렇게. 대가리가 어. 머리가 가면 안 된다고 응. 알았어요 아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응. 응. 음, 둘. 셋. 그렇지. 여기 밀어 봐. 쭉. 아니 아니야. 쭉 밀어. 쭉. 골반. 골반. 그렇지. 쭉 밀어.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나 아, 이거. 왔어. 나 왔어.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맞아. 쭉 피니시. 피니시. 아, 진짜 좋아. 어, 그거야. 그거야. 그거야.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아, 왔어. 뭔지 알겠어. 그거야. 그거야. 아이씨 거리 진짜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나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나 프로 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아 진짜 미치겠네 <웃음> <웃음> 벌써 그렇게 해도 100m가 나갔네 응둘셋 음. 그렇지 쭉 밀어 그렇지 그다음 피시쭉 그렇지 쭉피시와야공 치자 됐어? 됐어? 어 됐어 이거를 어떻게 음. 연결동작으로 하냐고요 잘 연결동작이 안 된다고 원, 음. 투, 음. 뿅. 예, 괜찮아. 밀어. 그렇지. 그다음에 순 쫓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속할 거야. 슝. 슝. 슝. 그렇지. 계속 가. 쭉 밀어. 그렇지. 데, 계속. 그렇지. 그렇지. 힘. 오른다리로 힘. Go. 힘. 땅. 그렇지. 전환. 그렇지. 지금 되게 잘했어. 봐봐, 아까 그냥 칠때 있잖아 아~~ 어, 다르지? 손이 아, 오~~ 뻗어주는게 다르지? 에이씨! 기분 좋아졌어! 뭔차인지 <웃음> <웃음> 알겠잖아~~ 뭔지 알겠지? 어, 뻗어주는게 이게 이게? 응, 쫙 뻗어져 어. 알았어요. 뭔 체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했으면 붙여 여기까지 부분 동작 오케이 응. 붙였으면 치고 밀고 끝내 그냥 칠 때까지 오른쪽 쳤다 하면 밀어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어 이어 천천히 응. 해도요. 봐봐 응. 봐봐 가면 치나 많아야 응. 그러니까 치고 밀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응. 그렇지. 아 체중 오른쪽에 있어야지 그렇지. 오른쪽에 있어. 응? 칠게. 오른쪽 그렇지? 야, 아 너무 잘한다 진짜.